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유튜브 검색을 통해 찾아주신 고객님 늘 인기리에 있는 시스루펌을 하러 찾아주셨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시스루펌을 하러 오셨지만 고객님의 모류 방향과 방곱슬로 인해 다른 펌을 하고 가셨어요 어떤 펌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영상으로 보실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운펌을 제조하는 중입니다 다운펌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띄워 놓을 테니 다운펌 레시피 꼭 훔쳐 가세요 다운펌 약을 바를 때는 항상 꼼꼼하게 발라 주셔야 됩니다 다운펌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모발이 강하신 분들이라 꼼꼼하게 잘 눌러 줘야 돼요 저는 다운펌 약을 바르면서 구레나루 모양까지 예쁘게 잡아드린답니다. 구레나루시 없으신 분들은 다운펌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없는 분들이 왜 해야 되냐고요? 그건 바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펌을 하고 나서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각질이 생긴다. 말 그대로 펌제를 두피에 바르는 거라 두피가 많이 건조해집니다. 즉 각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에 크림 바르실 때 손에 남은 잔여물로 다운펌한 부분까지 같이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찬바람으로 마무리한다. 찬바람은 모발을 유지를 시켜주지만 따뜻한 바람은 말 그대로 건조를 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극이 많이 될 뿐더러 다운펌의 유지력을 떨어뜨린답니다. 다운펌하고 나서 2주 정도는 찬바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앞머리 뿌리펌 입니다 앞머리 뿌리펌이란 무엇인가요 앞머리 뿌리펌이란 고객님 앞머리 쪽에 모류 방향이 많아 볼륨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어 앞머리가 이마에 붙어있는 모발들은 혼자서 스타일을 내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뿌리 볼륨을 살리는 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운펌을 먼저 완성하였고 전체적인 커트를 진행할 겁니다 커트를 먼저 안하고 다운펌을 먼저 했다고? 라고 생각하실까봐 설명드릴게요 다운펌을 거의 하루에 5명 정도를 하는 경험이 많은 저로서는 여러 다방면으로 시도한 결과 다운펌을 먼저 하고 나서 커트를 진행하는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커트를 다 하고 난뒤 다운펌도 해봤는데 두상의 굴곡 면에 있어 변수들이 많아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운펌 할 곳만 먼저 커트를 진행하고 다운펌을 한뒤 다운펌이 눌린 기준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뒤쪽 모류 부분 어떻게 재탄생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All right. <laughs> 검색을 통해 시스루펌을 하러 오셨지만 아무리 봐도 고객님이 혼자서 손질하시기엔 에지펌이 더 손질이 잘 되실 것 같아 에지펌 스타일로 드라이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렸답니다. 내리면 시스루펌, 살짝만 가르면 에지펌 스타일을 두 가지 동시에 할수 있답니다. 지금은 수술 치는 모습입니다. 치다 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 수도 있는데 숱가위로숱을 자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숱을칠때 고객님의 두상의 모양, 모류가 떨어지는 위치 모량이 많은 위치를 파악해서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머릿속으로 설계를 하면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숱이 많은 고객님들이 숱이 많아서 수술 잘라달라고 미용사분께 요구를 하면 대부분 수술 너무 심하게 막 치는 소수의 미용사분들이 있어 알려드릴게요. 내 머리를 지키려면 수술 한번 많이 치시잖아요. 다음에 커트하실 때는 두번 정도 길이만 자르세요. 수술 치게 되면 잘려지는 머리카락에만 집중하시는데 그럼 남은 머리카락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 수술치게 되면 오히려 머리가 더커 보이는 경우가 많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머리를 지키려면 미용사분께 꼭 부탁해 주세요. 어때요?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으니 다들 에즈펌 준비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